검은 안경을 쓴 사람을 보는 꿈 자신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금태 안경을 쓰는 꿈 금태는 화려함을 나타내며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꿈이다. 즉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재물이 생긴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칭찬을 듣게 된다거나 상을 받게 되는 일등일 것이다. 낡은 안경이라면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일이 생기는 꿈일 수도 있다. 내가 안경을 쓰는 꿈 기성사업 및새 사업이 성공할 길몽. 안경을 사기만 해도 아필에 광명이 온다. 맑은 물에 안경을 닦는 꿈. 어떤 일이나 채비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마음에 쌓았던 오욕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심신수양을 하여 선한 본성으로 돌아온다. 벗어놓은 안경을 다시 쓰는 꿈. 자신의 힘보다는 타인의 협조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된다는 암시다. 새 안경을 사서 쓰는 꿈. 새 안경을 사서 쓰는 꿈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자신의 지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지식이 생기거나 도움을 받게 되는 꿈이다. 새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본꿈 본심, 지위, 신분, 학력 등을 위장한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중인격자를 만나게 됨. 안경 쓴 사람을 보는 꿈 안경 쓴 사람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속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거나 남에게 들키게 된다. 안경에 관한 꿈 지혜, 협조자, 투시력, 지혜, 통찰력, 권리명예, 선장, 과장, 위장 등의 일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다. 안경에 먼지가 끼는 꿈 물건을 잃거나 도둑을 맞는 손해를 볼 전조이다. 안경을 끼는 꿈새 계획을 실행하여 성공하게 될 길조이다. 안경을 낀 사람과 마주본 꿈 상대방이 자기의 속마음을 끝으어 보고 있음을 당신에게 알리는 꿈의 경고 안경을 새 것으로 구입해서 쓰는 꿈 안경을 새것으로 구입해서 쓰면 지위, 명예, 권리 등이 새롭게 변화한다. 안경을 새로 구입해서 쓴 꿈.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단장된다 안경을 새로 사는 꿈. 지위, 기책 권리 등이 새로워진다.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꿈. 안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라면 시각적인 이해와 협조자의 안내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는 암시다. 안경을 쓰고 거울을 쳐다보는 꿈. 오리간만에 봉사가 눈을 뜨고 광명을 보게 된다. 착각 속에도 진실은 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마주보는 꿈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마주보면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끝으로 보는 일이 생긴다. 안경을 쓰는 꿈 안경을 쓰는 꿈을 꾸게 되면 답답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된다. 안경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꿈은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당신의 생각이나 의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알아차리는 상황이 제한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안경을 잃어버린 꿈 안경은 앞을 잘 보여주는 물건이다. 안경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앞이 어두워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꿈이기도 하다. 안경이 벗겨져 눈이 드러나 보이는 꿈 안경이 벗겨져 눈이 드러나 보이는 꿈은 복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운세를 암시하는 꿈입니다. 외눈 안경을 보는 꿈은 함부로 설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안경이 시력에 맞지 않는 꿈. 자신이 현재까지 예상한 것이 빗나갈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또한 현재 취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태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현실을 바라보고 다르게 행동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주의 촉구의 꿈이다. 안경점에서 독복이나 안경을 사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속시원이 풀린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확대 분석하고 연구 조사하게 된다. 물건 구입, 상거래 등이 있다.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는 꿈.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하는 꿈이다. 꿈을 꾸는 자신은 현재 감정적으로 몹시 혼란해져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나 전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을 수습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안경점에서 안경을 사는 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조짐을 보여주는 꿈이다. 또한 자신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혹은 새로운 태도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안경태가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던 인물이 멀리 떠나게 된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다. 장차 불행해질 징조이다. 안경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